붓기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그 라방의 주제로 붓기를 잡은 건 붓기가 어 체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체중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체중을 직접적으로 좌우를 합니다. 체중이 나도 모르게 늘었어요 저도 모르게 줄었어요라고 할 때에는 내가 잘해서 혹은 잘 못해서 체중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많이 부어 있던 분들이 붓기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체중이 어, 급격하게 늘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안정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혹은 체중을 유지 관리를 안정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부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종에 대해서 어, 좀 많은 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붓기에 대한 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붓기가 안 빠지면 살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알고 들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붓기는 빠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붓기가 안 빠져서 살이 되는 일은 어,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계속 부어 있어 어 계속 부어 있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붓는 원인에 대해서 좀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붓는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붓기가 안 빠지는 거죠. 근데 붓기가 있으면 붓기가 있으면 실제로 체중이 늘어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어, 붓기가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있으면 살이 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 붓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체중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할 때에 체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어, 체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수분량 그러니까 이게 이 수분량이 과다하게 되는 게 부종인데 이 체수분량 그리고 근육량 그리고 체지방량 이세 가지가 어, 서로 증가 감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체중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 체지방과 근육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체수분 변화만 있다. 체수분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이 역시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보여지는 건데 어, 그 경우를 우리는 그냥 살이 쪘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붓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붓기는 살이 되지 않습니다. 어, 붓기가 살이 된다고 알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요. 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붓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부은 게 아니고 살이 찐 거거나 네, 네. 자기는 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살찐 겁니다 <웃음> 네자 어...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붓기에 대한 오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붓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붓기가 왜 생길까요 네, 붓기가 왜 생길까요 어 붓기는 어떻게 안 빠질까요? 붓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어, 모든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몸의 반응들을 가지고 붓기가 왜 생기는지 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아까 제가 월요병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도 우리 몸은 붓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붓기 붓기 <웃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 붓기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은요 몸에 수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어, 염증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몸은 외부 공격에 의해서 방어막이 작동을 하는데요 그 방어막이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염증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염증 현상이 있는데 그 염증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종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공격,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어... 예전에 그 저하고 이제 감량을 하셨던 분 중에서 감량을 다 마무리를 하고 출산도 다 마무리를 해서 어, 확대 수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쌤저 끝났으니까 이제 할게요 수술할게요 어, 그래서 수술하기 전후로 체중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 부종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될 거고 회복 기간 동안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보형물의 무게만큼 보통 뭐한 600cc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600cc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양쪽 무게가 1.2kg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술 후에 1.2kg의 체중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음 확대술은 하면서 체중은 안 늘었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체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심을 시키는 건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랐는게 수술하고 집에 와서 체중을 쟀더니 8kg가 늘어 있습니다 네. 어... 1.2kg의 보형물의 무게를 감안을 하더라도 거의 한 7kg 이상이 체중이 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 많은 핑계를 대십니다 저 병원에 있을 때 많이 안 먹었거든요 <웃음>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어, 링거 맞고 1.7kg가 늘어난 분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도 그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항생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링거도 맞고 해서 어, 체중이 그만큼 어느정도 늘수 있을 거야 라고는 상상을 했지만 8 k g 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수술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수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약을 준비를 해서 네 복용을 해서 그걸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준비가 사실은 다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나? 한 6.5kg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때문에 부어서 생긴 체중 6kg 이상이 일주일 만에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이 현상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 수술 때문에 그만큼 쪘나? 그리고 수술 후에 그만큼 빠졌나? 어, 살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그 6kg 이상이라고 하는 그 체중 변화 자체가 전부 다 부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만큼 붓기가 무섭습니다 어, 초반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한 일주일 이내에 2, 3kg의 체중이 떨어지는 경험들은 다이어트를 좀 마음먹고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늘 겪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초반 일주일 정도에 2, 3kg 뭐 많으면 한 5kg 정도의 체중이 떨어지는 그 현상도 역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붓기가 빠지는 겁니다 체중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어 우리가 일상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서도 뭐 1kg, 2kg의 부종 부기를 얻는 일은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어 네, 붓기 이야기 하다가 좀 많이 갔는데 그 제가 이제 부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 생각을 하고 정말 부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에 바로 이 부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쉽게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어, 내 마음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체중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에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라방으로 정체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오늘 이제 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이어트를 알려주시는 분들을 보면 경과를 말씀을 잘안 해주십니다. 그냥 비포 애프터 정도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 하지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지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하지 않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웃음> 네. 부종이 이제 그 다이어트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어, 체중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어,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정도만 체중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어, 다이어트는 거의 산으로 갑니다 예, 포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트 중간 경과에 대해서 체중의 그 어, 정체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종에 대한 이런 체중 일상적인 체중관리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예상되는 범위 내에 변하고 이거는 어, 이상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대로 하시는 게 적절하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자꾸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염증 반응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럼 염증이 왜 생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더욱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부종이 잘 생길 만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서 푸드 알러지 그러니까 푸드 알레르기 혹은 어, 식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음, 음식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라면 먹고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 떡볶이 요, 떡볶이 좋아하시니까요. 떡볶이 먹고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늘 겪는 일이죠. 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현, 결과가 있으면 자기는 밀가루를 먹어서 어, 아니면 그냥 떡볶이라는 음식 혹은 라면이라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많이 부었습니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정확하게 그 어, 떡볶이라든지 라면 그 다음에 혹은 좀 자극적이라고 하는 음식들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 그런 음식들을 먹고 붓게 되는 거는 정확하게 MSG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네. 아 어, 인공감미료, 네, 조미료. 어, 조미료가 몸에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조미료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네, 조미료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조미료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니, 기왕이면. <웃음> 근데, 어, 조미료에 있는 MSG, MSG 중에서 MSG라고 하는 게, 이제 G에 해당하는 게, 어,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때문에 어, 이상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게 MSG의 문제라고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SG를 먹어서 퉁퉁 붓습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면역반응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확대를 시키면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이제 어, 음식 먹고 많이 붓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현상들까지 이제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일기에서 어, 썼던 어,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어, msg 를 먹으면 붓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고기 혹은 땅콩 갑각류 이런 부분들도 어, 음식물 알레르기, 알레르기 현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보자 네안 찾아갔나? 음,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안 써놨나 봅니다 어, 음식에 포함된 단백질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을 먹을 때에 저는 잘 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그러니까 잘 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 그 음식에 있는 어, 특정 어떤 성분들 혹은 뭐 영양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는 거고요 어,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개를 적군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백혈구 이런 애들이 그렇게 백혈구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는 부종이 발생합니다 을 물론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붓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면역 우리 몸에 다 어, 나쁜 그런 이제 물질이 들어왔고 그걸 막기 위해서 아니지 나쁘다기보다 우리 몸에서는 원치 않는 그런 물질이 들어왔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생겼 그 면역반응 때문에 붓기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붓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종은 음식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부종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어 식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푸드 알러지, 푸드 알레르기 푸드 어, 알러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음식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으로 어, 체질과 관련을 지어서 체질식 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기도 합니다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좋고요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아요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음식물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어,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안 맞는 음식 그러니까 체질 뭐 우리가 체질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 그냥 확인된 바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저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특정 음식군에 대한 어,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확인이 된 음식들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음식들에 의해서 어, 각자 체질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어, 알레르기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저는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몸이 많이 붓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음식을 알고 계신다면 그 음식이 여러분들께 맞지 않는 음식이고요 어 그런 음식을 지속적으로 좋아서 만약에 그런 음식이지만 나는 좋아해서 계속 먹게 되는 경우에는 어 그게 점차적으로 어, 건강을 나쁘게 한다 그래서 체질이 안 좋다 어, 혹은 어, 장기적으로 부종을 만듭니다 어,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는 다이어트를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하는 그 내용은 부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붓기, 부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부, 붓기와 부종, 이 부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체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부종을 전혀 모르고 부종이라는 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뭐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정말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어려워질 때가 체중이 멈출 때, 혹은 체중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변할 때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부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종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음식물을 통해서 받는 부종이 거의 여러분들께서 겪는 부종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를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음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붓는 음식 혹은 다이어트 할 때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그 다음날 체중이 확 늘어나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아 이거 봐 그러니까 이 떡볶이를 먹었더니 다음날 체중이 확 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라 살찌는 음식이니까 떡볶이는 절대 먹으면 안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또 어, 풀떼기와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막 먹으면 그 다음날 체중이 훅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봐라 이런 식단들 자연식들 조미료가 없는 거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식이고 닭가슴살 에다가 고구마에다가 무슨 샐러드에다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살이 많이 빠지잖아 얘가 바로 다이어트 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 하지만 실제 그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빠진다 살이 찐다 라고 할 때에는 체지방 변화를 봐야 되는데 체중 변화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오류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상한 다이어트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음식의 음식 요인으로 어 생기는 부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음 자극적인 음식들은 사실은 다이어트할 때에 어 정신 건강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지. 그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먹지 마라. 저는 그 의견에는 완전 반대입니다. 드셔도 됩니다. 떡볶이, 라면. 네. 마음껏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다만 그런 음식을 먹으면 다음 날 체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드시라는 겁니다. 예상한 예상 그 근데 그렇게 먹고 싶은데 체중이 늘어난 꼴은 보기 싫다. 그러면 그 다음날 체중을 안 재면 됩니다. <웃음> 그러면 체중이 그 다음 다음 날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체중을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두 번째 아니 두 번째가 아니고 <웃음> 네, 네 부종에 대해서 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음식의 요인으로 해서 붓기가 있는 것 어, 그리고 또 어떤 부종이 있느냐면 하 어,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운동하고 난 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빡세게 정말 근육통이 있을 정도로 몸을 쓰고 났더니 다음 날 체중이 늘어있어요. 네,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어, 근육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을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매번 운동하고 나면 어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운동했는데 체중은 더 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주변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근육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다 어 그러면 또 마음으로 안심을 하게 되는데 어 근육통이 있을 정도로 근육을 쓰고 나면 이게 운동이 아니어도 집에서 이제 어 노동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노동에서도 나올 수 있는 현상인데 그렇게 그 근육을 많이 쓰고 나면요 어~ 근육에서도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근육에서도 이제 그런 염증이 발생을 해서 어~ 근육 부종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 부종은 어~ 근육통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통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 현상을 가지고 자 근육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날 체중이 늘어 있습니다 그 현상만 보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역시 고단편적인 현상만 아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어, 잘못된 그런 다이어트 정보입니다 네. 근육을 실제로 이제 흐름을 관찰을 하면 근육이 그 다음 다음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서 없어지는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하니까 어, 근육이 늘었다가 근육을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음, 근육이 없어졌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딱그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 운동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근육 부종에 해당을 하는 거고 네, 근육 증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근육량이 늘 수는 있겠지만 어, 그또 그렇,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어, 음식을 먹을 때에 발생하는 부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과다하게 사용을 했었을 때 생기는 부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종이 호르몬 변화에 따른 부종입니다. 네, 이제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이제 보시는 분들 네,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웃음> 어떤 분들께서 보시나 어, 여자분들께서 많이 보시죠 물론 다이어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여성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어,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어, 체중이 들락날락 들쭉날쭉한 경험은 누구나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보통 생리 주기 전에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다가 생리 주기가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체중이 감소하는 현상 어, 이런 현상들도 역시 부종 때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배란 때부터 어, 생리 시작할 때까지 붓는 분들도 계시고요 배란통이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란기에 붓습니다 어, 그리고 생리 주기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른데, 어, 떤 분은 뭐한 1kg 범위 이내에서 체중이 늘었다가 다시 줄게 되는데, 정말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2kg 이상 체중이 늘었다가 줄어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어, 생리동이 심한 분들이 체중 변화가, 체중 변화의 폭이 더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후로 체중이 늘었다가 줄어드는 것 이것도 역시 부종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어, 안 부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안 붓게 하려면 어, 왜 붓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어, 그 붓기의 원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붓기의 원인들을 싹다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음, 공통적인 어떤 상황들만 좀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어디 아프면 붓습니다. 몸이 아프면 붓습니다. 네. 배가 아파요. 붓습니다. 장염에 걸렸습니다. 붓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부어요. <웃음> 감기 걸렸습니다. 붓습니다. 아프면 붓습니다. 음, 아프면 붓고 아픈 게 나으면 붓기가 빠집니다. 어, 이 아프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 치료 과정 속에서 부종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생리통도 물론 이제 그 통증의 범위에 넣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생리통이 심한 분과 심하지 않은 부분들이 체중이 많이 붙느냐 덜 붙느냐 라고 하는 데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아프면 붓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붓습니다. 피로부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피곤하면 붓습니다. 그 피로부종은 어 한의학적인 개념이고요. 어, 서양의학적으로는 아마 거의 분석하지 못할 정도에 있을 겁니다. 어, 피곤하다라는 게 뭔지도 잘 그들은 그들은 잘 모르고 어, 피곤하다 그리고 붓는다 어, 이거를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도 못하는 완전 한의학적인 개념인데요. 피곤하면 붓습니다. 어,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십시오. 어... 제가 그 이번에 그 라방 시작하면서 월요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월요병도 어 피로 부종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요부 그니까 그 월요병을 어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보약을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이 붓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그 붓기에 또 한참 빠져가지고 그 붓는 현상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할 때에. 어, 여름철에 선풍기를 틀고 주무셨더니 부었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요 겨울철에 전기장판에 자고 났더니 붓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종현상들은 붓기는 어, 다 원인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냥 저는 현상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있고 어, 나중에 후대에서 연구를 하겠지 이러고 그냥 저 혼자 어, 버렸는데 어쨌거나 그런 현상들 때문에 붓습니다. 어, 붓기에 대해서 음,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니까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붓기 언제 빠질까요? 네, 그러니까 붓는 거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붓기가 체중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붓기는 어떻게 해야지 빠질까요? 언제 빠질까요요 네, 자. 어... 아까 음식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MSG, 그러니까 그 조미료를 먹고 생긴 붓기는 하루가 더 지나야 나갑니다 최소 24시간 정도가 있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먹었으면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부어 있고요 그 다음 날이 되어야지 없어집니다 어, 음식으로 생긴 부종은 부은 날 다음 날 없어집니다 조미료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부은 건 다음날 부은 다음날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을까요? 그날은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않아야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음식을 그날 또 반복해서 드시잖아요. 새로운 붓기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런 사이클에서 벗어나셔야 붓기가 빠진 체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자극적인 음식을 드셨으면 요 반드시 그 다음날은 조미료가 적은 어, 간이 적은 음식으로 회복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음식 때문에 만들어지는 붓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붓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은 다음 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음식에서 발생을 한 가벼운 어, 부종은 하루가 지나야 없어집니다 하루가 지나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느냐고요 어, 그렇게 몸을, 몸이 을몸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한그 음식 섭취를 그 다음날 하지 않아야지 없어집니다 근육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근육 부종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 근육 부종은 한 4일 정도 지나야지 없어집니다 네, 근육 부종은 4일이 지나야지 없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운동을 그. 그러니까 하루 운동을 빡세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의 강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근육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지속을 해주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 계속 근력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기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쌓여있다가 어 운동을 하지 않는 날부터 약한 3, 4일 정도 이후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파서 붙는 것은 어, 아픈게 나아야지 없어집니다 배가 아파도 붓거든요 머리가 아파도 붓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부종은 어떻게 해야죠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픈 상태가 계속 남아있으면 붓기가 계속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아, 아파서 붓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 체중이 훅 내려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역시 어... 붓는 원인이 제거가 되어서 어, 체중이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리 주기, 호르몬 주기 때문에 붓는 거는요 아, 너무 당연하게 기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네, 이 호르몬의 작용을 우리가 역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 생리 주기 혹은 배란 때, 생리 때에 나오는 부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게 내 몸이구나 그거를 억지로 조절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경구용 피임약, 호르몬제,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복, 네, 그렇게 복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구용 피임약을 장기 복용을 했더니 뭐 난소나 자궁경보 혹은 유방 쪽에 암 발생 확률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붓기를 붓기를 빼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쓰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이 생리주기에 따른 부종은 받아들이십시오. 네, 이 정도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부종입니다. 그래서 전이 부종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부종은 살찌는 것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붓기가 오래되어서 살이 찌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자꾸 체중만 보다가 보니까 그럴 거야 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어, 공부를 덜해서 <웃음> 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웃음> 네. 자 어, 오늘은 그러니까 그 부종 이제 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라방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리고 체중 유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어,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 꺼낸 게 결국은 이제 음식물에 대한 부분 어, 때문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어,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에 내 몸의 컨디션이 좋으냐, 내 컨디션이 안 좋으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식사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음식을 어떤 어떤 특정 음식들을 먹었더니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랑 다르게 어, 이것만 먹으면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깔라 앉는 것 같고 어디 두드러기가 생긴다거나 붓는다가 되면 그 음식들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내내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복용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 몸에서 그 이제. 내 몸에 안 맞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어, 그 면역 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어떤 체질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 네 그렇, 그렇습니다. 저는 제, 저는 한의사, 한의사이지만 어, 특정 체질에 특, 특정 체질만 보고 어, 그걸로 음식을 어, 드셔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 그런 진단 방식은 저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어, 다만 어, 개인별로 개인별로 내 몸에 맞는 음식과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어, 드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와 건강에 모두 다 도움이 됩니다.